안녕 친구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My Little Lunch I'm a just a little boy with just a little lunch I have listened to Jesus all day long I'm a n d o u I'm hungry I look all around me So many people They have listened to Jesus all day long And Jesus says they're hungry too j e s u s they have no food, nothing to eat at all. So I say, I'll share my little lunch. The disciples take my lunch to Jesus. Jesus looks up. He prays to God. Thank you, Father, for this good food. Ho, ho, ho. then he gives my lunch to all those hungry people. But will my little lunch be enough? Yes. Jesus makes my little lunch into so much food for so many people. Yum yum yum yum. No one is hungry anymore. g o o i 고기두 개와 어? 다섯 개. 아주 작은 점심 나는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도시락도 조금 이에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루종일 들었답니다 어우 이제 배가 고파요 저기 사람들 좀 보세요 너무너무 많죠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루종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프대요 그런데 음식이 하나도 없대요 어떡 하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 선생님 저 이거 조금밖에 없지만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음? <웃음> 어쨌든 제자 선생님들이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 조그만 도시락이 모든 사람한테 다 충분할까? 예!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작은 도시라그러요 냠냠냠냠냠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배고프지 않답니다. 우리 우린 우리 우린 우리 우린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실 이것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 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걱정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간다고 화내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평화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